지난번에 1장을 딱 깼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산주의 국가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동료가 정부를 배신해 혁명당을 이끄는 대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료랑 총격전을 통해가지고 그 동료가 죽습니다 나는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 내가 공산주의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혁명당을 이끌면서 민주주의로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니 지금 검시관이 나와있지도 않는데 일단 주부터서? 그리고 말이야 어? 내가 지금 어? 일자 일에 좀 늦게 왔으면은 그 너라도 좀 했어야지 노비가 너라도 여기 서가지고 음? 맨날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는 일 없이 진짜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일단 얼굴이 좀 다른데? 지금 여권에는 수염이 많아 네, 이분은 근데 수염이 없어 당신은 일단 거부됩니다 자. 예. 이 동네 사람들은 웬만하면 밀매야 웬만하면 여권 거짓이고 어? 투입! 어, 나이 이제 나이 새로운 나이 투입 임무를 수행할 수, 수 있습니다 그 준비되셨습니까? 뭐지? 오. 약간 특수 이벤트가 뜬것 같습니다 총격전 정보원이 오베랑코프의 갱단이 경찰서를 공격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무슨 응? 수를 수비하겠습니까? 800원을 준대 내가 근데 지금 1원 응. 갖고 있거든? 가자 지금 총격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 이, 이, 이 사람 보냅시다 민간인은! 민간인은 보내! 민간인 보내 자 이제 검시 완료했고요 별 문제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세요 예. 곧 있으면 여기에 총격전이 일어나니까 얼른 이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피하시고 자 지금 총격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도착을 하라고 하거든요 경찰서까지 가야 된대요 자 빨리 뛰어가 봅시다 이, 이 미션을 깨면은 8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 거의 두 배를 받는 거야.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천 원인데 팔백 원을 받는다? 이거 참을 수 없지. 내 통장 잔고가 일점팔 배로 는다? 아 참을 수 없습니다. 외국 외국도 갈수 있어요. 통장 잔고가 일점팔 배? 자 오늘도 검시관으로서 특수 임무를 해야겠구만. 끼자 분대가 위협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저 앞에 있는 거는 경찰이겠죠? 이분 복장을 보니까 경찰이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저희 편이에요. 저도 참고로 경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저보다 좋은 총을 쓰고 있어요. 혹시 총을 줍게 되면은 하나 주워 갑시다. 저기, 저기, 머머, 저기, 대머리, 혁명당. 저친구도 혁명당이에요. 저희 나라 공산주의 나라고 저 친구들은 민주주의로 옆에서 총 쏩니다.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혁명군이고요. 참고로 총알이 8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쓰고 나면 총알이 없어. 이제 머리만 노려보죠, 머리만. 총알이 3개밖에 없거든요 자 총알 다 썼습니다 총알 다 썼어요 총알이 없어요 제가 가진게 수류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근처에 총 없나? 이 수많은 상자들 중에 혹시 총이 없어?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총이 없니? 아니 싸우기 전에 총알이라도 좀 주지 이게 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나라가 공산주의여가지고 국가에서 지급을 안 해줍니다 나 경찰이거든? 근데 경찰인데 총을 지급을 안 해줘 돈이 없어도 못 쐈어 총이 없어 어쩔 수 없다 도끼된다 국기 도끼로라도 싸운다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쏜다 아 죽은 애 없냐고요? 죽은 애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웃음> 아 잠깐만 뭐야! 도끼.. 도끼가 부서졌어 어 잠깐만 저 가운데 저 친구 죽은것 같거든요? 총좀 줘! 총좀 줘! 총좀 어 됐다! 어디갔어? 자 총총총총총 총, 총, 총, 총, 총. 총 주읍시다 아 총을 주울 수가 없네요 총을 주울 수 없고 시체를 혹시 조사.. 시체 시체 시체 시, 시체 시체 시단격 시단격 어,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좀 어디 가가지고 훔칩시다 시체 수색 하냐 사냥밖에 없어 수류탄 날라오니까 피해주고 기다리죠? 아 됐다 이겼다! 야 우리팀 잘한다 나이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블로 수고 많았고 좋 좋은 공격을 쌓았구만 예 열심히 살아남은 것도 공적 버스 타기 성공 아이구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열심히 저 했고 제 활약 보셨죠? 글쩍글쩍 아, 아저 활약했습니다 예 활약했습니다 예, 눈도장 찍어놔야돼 했다고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힘들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아이고, 눈도장 찍어놔야 돼 내가 했다라는 거를 아이고야 보셨죠 총격전 장난 아니었어 진짜 아유 진짜 눈도장 찍었기 때문에 비록 한건 없지만 수학이 있었어 돈 800원이랑 끼 끼이... 아! 운전 크따구라 하지마! 아 내가 검문관이 검문관으로서 아 잡아야 되는데 저런 거 참는다 받았습니다 자 여권 이름 똑같구요 여권번호 똑같구요 어? 근데 라리연합공화국이에요 아까 전에 라리연합공화국은 무조건 밀수범이라고 그랬어 자 옆에 앉아서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조금 비켜주세요 어? 찾았다 아 밀수를 했구만 또 엉덩이에 이런걸 숨기고 있었어 자 한번 뜯어보죠 뭐가 나올까요? 나... 다라다, 다라다, 코카인 아니면 무기? 아이고야, 코카인이나왔네 좋은 수확이다. 이거 제 석가금입니다. 석가금으로 코카인 세개 얻었습니다. 아이고야. 혹시 우리 그 소문 들었나? 우리 그그그뭐 없나? 그 그런 거 없나? 뒤뒤뒤뒷뒷뒷뒷뒷뒷뒷뒷뒷 같은 거 없나? 아, 우리 관행인데 안 들고 왔네아 어쩔 수 없다. 하나 더. 아이뭐뭐뭐뒤뒷안 가져왔으니까 조사 한번 더 해야겠어. 일단, 하나는 확정적으로 찾았고요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염소. 염소 수상합니다. 음. 어? 아이고야, 이거 뭐야? 염소 안에 이거 뭐야? 하나를 더 숨겼었구만. 염소가 아니라 염소, 염소 조각상이었잖아? 음. 드디어 교도소가 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나무가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시골에서는 경찰관들이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웬만한 거다 해요. 지나가는 나무도 이제 경찰관이 이제 부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안에 내가 해줘야 돼. 여기 지금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뜬금없이 여기 호수가 있어. 좀 뒤져보죠. 어어 어? 어. 아 물속에 생각보다 얇네.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런 갈대밭에다가 돈 가방 이런 거 숨겨놓잖아요. 얘네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돌아가죠. 돌아갑시다. 뭐 없네요. 아이 똥차 아닙니다. 빡빡하지 마세요. 똥차 아닙니다. 경찰 경찰차입니다. 똥차 아니에요 어? 이거 근데 차가 안 움직이지? 버스가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 어디 꼈나? 확인해 보자 뒤에 어디 뭐낀거 아니야? 아 이거 똥차! 아 진짜!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위에 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 뭐야 이거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다시 경찰서로 돌아갑시다 왜 경찰서로 돌아가냐고요?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주인공 네? 이 게임의 주인공은 본인의 직장에서 직장 바로 앞에서 삽니다 굉장한 친구예요 자 여기가 직장이면서 곧 집입니다 저희 집 여기 햄스터하우스 여기로 들어갑시다 저희 집입니다 예, 잠은 어디서 자냐고요? 여기서 잡니다 추운데 어떡하냐고요? 신문지 덮고 잡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제 3장 만일을 위한 노동 끝!